원래 이번 주에 올리려고 계획했던 영상은 조금 다른 영상이었는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 창귀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못다한 창귀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첫 영상을 모두 보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첫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창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실제로 어떤 습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람의 머리는 먹지 않고 남겨둔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꼭 혀로 빗어 한쪽으로 정돈해 둔뒤그 머리를 나무나 바위 위에 올려둔다고도 생각했죠. 호랑이가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해 바위 위에 전시해 둔다는 괴담은 조금 섬뜩한데 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여기서 잠깐 고양이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혀를 사용해 털 관리를 하는 동물이죠. 고양이 혀에 있는 돌기는 마치 빛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이를 이용해 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는 고양이와 같은 과인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도 있고 고양이과 동물들 중 하나인 호랑이의 혀에도 고양이들처럼 돌기가 있죠. 아마도 호랑이가 머리를 빗어놓는다는 괴담은 이 혀의 돌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혀의 돌기가 머리를 건드리며 머리카락이 정돈되고 이를 본 사람들은 호랑이가 일부러 머리를 정리해 둔다고 믿게 된 것이죠. 한편 호랑이는 잡아먹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얻게 되는 효과도 다릅니다. 박지원의 호질에 따르면 호랑이는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개를 먹으면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먹으면 사람을 창귀로 만들어 조종할 수 있게 되고 개를 잡아먹으면 사람이 술에 취하듯 취하게 되는 거겠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익의 성호 전집에도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에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창귀는 많이 우는 귀신이자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귀 시인 사람들은 창귀처럼 많이 울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아무 잘못 없이 갑자기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었으니 어찌 보면 창귀가 눈물이 많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 창귀가 사람들을 홀려 희생시키고 자신은 호랑이에게서 벗어나는 행동을 다리노키라고 합니다. 굴각은 집주인을 홀려 배고프게 만들므로써 부인을 희생시키고 이홀은 호랑이를 활로 쏘려는 사람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만들고 육호는 생전에 알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사람들을 홀림으로써 다리노키를 하죠. 그런데 창귀가 다리를 놓는 방법은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창귀에 홀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방법이 다른 다리 놓기 방법들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어우야담 속 창귀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라도사 김영남이 밤에 절에서 변소를 가던 중 갑자기 기절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김영남을 업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김영남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런데 김영남이 쓰러졌던 자리 근처에는 호랑이가 앉아있던 흔적, 그리고 호랑이가 꼬리를 흔든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김영남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동지 중추부사였던 권희라는 사람은 창을 당해 묘를 지키던 중 역시 변소에 가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마찬가지로 권위가 쓰러진 자리 근처에도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아마도 창귀는 사람들을 기절시켜 호랑이에게 잡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도 다리놓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들이 호랑이를 만나 놀라서 기절한 것뿐이겠지만요. 제가 첫 영상에서 소개했던 창귀를 막는 방법 기억하고 계신가요? 창귀는 귀신들 중에서도 무서운 귀신에 속하는 만큼 사람들은 이 방법 외에도 창귀를 막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호식총을 만들어 창귀를 가두는 방법인데요. 호식총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는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기슭에서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 혹은 신체의 일부를 발견했을 때그 자리에 호식총을 만들어 창귀를 가두려고 합니다. 호식총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식당한 사람의 신체 위에 돌을 쌓아 돌무덤을 만들고 돌무덤 위에는 시루를 엎어둔 뒤 시루의 구멍에 가락이나 칼을 꽂아두면 되거든요. 무덤은 죽은 사람을 기리고 예를 갖추기 위해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호식총은 일반적인 무덤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식총은 죽은 자가 참기가 되어 다리놓기를 하지 못하도록 망자를 봉인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식총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벌초할 필요도 없고 제사를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식총에 있는 사람은 악귀이지 식구를 보호해주는 조상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식총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더 나은 무덤입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루를 엎어두고 가락을 꽂아두는 모습은 확실히 일반적인 무덤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호식총은 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했을까요? 먼저 호식총이 돌무덤인 이유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호랑이는 산의 서식지로삼는 동물이기 때문에 호식당에 죽는 사람들의 시신은 대개 산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로는 돌만한 게 없죠. 게다가 돌로 만든 무덤은 풀이 자라지 않아 벌초할 필요도 없으니 가까이 가지 않을수록 좋은 호식총의 특성과도 잘 맞고요. 한편 호식총 위에 시루를 얻는 이유는 시루의 쓰임새 때문입니다. 시루는 떡이나 곡물을 찔때 사용하는 그릇이죠 그래서 호식총에 시루를 얹어 놓는 것은 창귀를 마치 떡처럼 시루에 넣고 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한 귀신인 창귀를 벌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가락을 꽂아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락은 바퀴와 함께 사용하며 실을 감아두는 도구입니다 호식총을 만드는 풍습이 남아있던 시절의 무속인들에게 가락을 꽂아두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대개는 귀신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라는 의미에서 가락을 사용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실이 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는 것처럼 창귀 또한 호식총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평생 머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네요. 댓글에서 창귀를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호랑이의 심장을 장남이 찔러 죽이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여러 문헌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조사 능력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밤에 호랑이에게 당해 죽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씨의 아들은 복수를 위해 함정을 설치해두고 호랑이가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함정이 작동된 흔적이 있었음에도 호랑이는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들은 함정 근처에 숨어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들은 창귀가 된 아버지와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아버지는 호랑이를 호위하는 듯이 앞장서서는 아들의 함정을 보고 누가 호랑님을 해치려고 이런 함정을 놓았느냐며 자기가 대신 함정을 쳐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아버지 귀신이 함정을 처리한 뒤에야 그곳을 지나갔죠. 이를 본 아들은 아버지와 호랑이가 모르게 덫을 다시 놓았고 함정이 이미 없어진 줄로만 알고 있던 호랑이는 결국 덫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후 아들은 호랑이의 생간을 꺼내 씹어먹음으로써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장남이 호랑이의 심장을 찔러 창귀를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는 간을 먹음으로써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는 이 설화가 변형되어 생겨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으니 혹시 그 이야기에 출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꼭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난번에는 창귀에 대한 이야기를 분량이나 영상 흐름 때문에 모두 하지는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창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할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 구독자는 119명인데요.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서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